한곡은 좀, 이제 어, 팬분들은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이제 제가 팬분들한테 어, 항상 멋있어 보이고 남자답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앨범을 냈었는데요. 그, 상이라는 앨범에 있는 진짜 사랑이라는 곡을 듣기로 했습니다. 어, 어, 이 곡을 할 때는 제가 처음에 춤을 딱 추는데, 골반을 이렇게 해서, <웃음> 이렇게 춤을 추는있어그 춤을 출 때, 조금 이제, 춤이 긴망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함성을 좀 크게 쫙 질러주셔야, 제가 무대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